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베트남 국제결혼의 장점을 남녀 모두의 입장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리를 하다보니 이번 편에서 말하는 장점 또한 지난 편에서 말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으니 판단은 시청자분들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세인 자녀가 날때부터 외국어 학습에 유리함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라면 베트남어를 먼저 배우게 됩니다 반대로 엄마가 한국인이라면 한국어를 먼저 배우게 되겠죠 그런데 아빠든 엄마든 베트남 사람이 한국어를 완벽히 하여 두 분이 한국어로 대화를 하거나 혹은 둘중한 명이 베트남어를 완벽히 구사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둘이서 베트남어, 영어, 한국어를 섞어 쓰게 된다면 아이에게 혼란이 올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적으로 혼혈이 우성 유전자 법칙에 유리하다. 멘델의 유전 법칙에 따르면 형 개체인 부모가 처한 환경과 생존에 유리한 유전자가 자연적으로 자손에게 유전이 되며 쌍을 이룬 인자가 서로 다를 경우 그 중에 우성 인자가 다른 열성 인자를 억제한다는 라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과학적으로 보았을 때 같은 민족이나 같은 인종보다 다른 인종과 섞이는 혼혈이 유전자 법칙으로는 더 유리하다고 할수 있죠. 그러나 다른 민족 혹은 다른 인종과 결혼하여 우성 유전자로 꽉 채운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가정교육이 형편없으면 그 아이가 커서 사파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이나 부동산 투자 시 현지인 명의 이용 가능 가장 많은 한배 가족분들이 답변해 주신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베트남은 외국인들이 매입 가능한 땅이나 자택은 없습니다. 일부 아파트 중에 일부만 매입이 아닌 50년 임대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시 외국인의 경우 법인 사업자 외에 개인 사업자를 낼 수가 없게그 선택의 범위가 많이 늘어난다는 라 것이었죠. 그런데 한 남자분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와이프가 베트남 여자가 아니라 한국인 주재원이었으면 투자고 나발이고 여기서 받는 월급이 현지인들과는 비교 불가이니 사업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라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으니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입니다. 위에 세 가지가 장점이 될 수도 있는 점이고 제가 이번 편을 제작하기 위해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어 보고 검색도 많이 해보았으나 포탈에서는 베트남 국제결혼 장점이라고 치면 장점이 아니라 그냥 특징을 말해놓고 장점이라고 해서 제가 팩트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여자는 순수하다? 순수하다의 사전적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형용사로서 다른 것에 섞임이 없거나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다는 의미죠. 섞임이 없는 것은 혼혈이 아닌 순수혈통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남녀의 음향합이 합의... 전자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아무리 개방적인 나라라고 해도 몇 살이 지났으니 넌 한번 떡맛을 봐야 돼 라고 법으로 정한 국가는 없습니다. 아무리 성진국이라도 모태솔로로 평생 살다가 한 번도 못해보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리 보수적인 국가의 사람이라 해도 어릴 때부터 할 사람은 다 하고 삽니다. 부러운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다른 거다 떠나서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는 사람이 국제결혼 면접을 볼까요? 맞선도 아니라 면접인 이유는 맞선 볼때 남자 한 명의 여자들 수십 명씩 오는 것이 맞선인지 면접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전적 의미로 순수하다고 해서 욕심 없다고 했으니까 결혼 후 돈은 못 주고 그냥 사랑으로 함께 행복하게 삽시다. 라고 하면 그냥 자동 탈퇴됩니다. 베트남은 유교 문화라 고부 갈등이 없다?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에 베트남 국제결혼 고부 갈등이라고 치면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한국 며느리와 한국 시어머니도 고부갈등이 있습니다. 제 말은 한국인과 결혼하면 있을 고부갈등이 베트남인과 결혼하면 유교문화라 고부갈등이 없다는 소리가 개소리라는 말입니다. 긴 생머리에 몸매가 좋다? 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여자들이 긴 생머리가 가능하고 몸매가 좋은 것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개개인의 차이죠. 남자의 돈이나 직업보다 자상함이나 성실함을 보는 여성이 많다? 많은데... 근데 그런 여자는 국제결혼 맞선, 아니 면접을 안 본다니까요. 말도 안 통하는 남자한테서 순정만화같이 뭔가 텔레파시가 통해가지고 본심을 알아주는 거라 생각하실 분들은 예외이니까 텔레파시 많이 보내보시고 예. 가족들을 끈찍히 사랑한다? 당신은 그 사람이 사랑한다는 가족들을 위해 희생할 ATM이 될 수도 있습니다.